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는데 10대 때 몸은 갔는데도 10대 때 몸은 다 떠나가고 지금 다, 전혀 딴 몸이 와 있는데도 나잖아요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그 나가 누구예요? 그게 진여예요 모양이 있습니까? 모양 없잖아요 옛날에 시련의 아픔이 있었고 지금은 사랑의 행복이 있어요 시련의 아픈 그 느낌이 납니까? 지금 사랑의 기쁨이 납니까? 그 느낌이 왔을 때온줄 알고 갔을 때간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느낌도 왔다 가게 생각도 왔다 가게 하고 의지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도 왔다 가게 하고 의식이 보수였을 때도 진보였을 때도 자기, 자기는 늘 여기 있잖아요 보수적인 생각은 왔다 가고 진보로 바뀌어가지고 진보 생각이 왔다 가고 이건 왔다 가는데 그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보수고 내가 진짜 진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놈이 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지 이게 진짜 자기지 이건 몸이 아니죠 마음도 아니죠 근데 이게 없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